그 친구가 타코가 먹고 싶다 해서 원래 곱창 사오려고 했는데 도스타코스에서 타코를 사왔습니다 여기 약간 내곡동? 세곡동? 쪽인데 엄청 좋아요 청계산균청 일로 먹요 Thank you. <웃음> 왜이렇게라빈이많이 컸어. 라빈이저이 컸어. 는 거지? 빈거만어 누구세요? <웃음> 경계 경계 경계 어. 라빈아 안녕? 어두워라빈이 만이 어만만 이거 진짜 크다 보니뜨또데 음, 라비지야. 되게 배불러. 이거 되게 많이 쓴 거야. 응, 네? 그 왜? 이렇게 지너비 이거 베개야. 거의 도스토랑 컷라빈이뭐 좋아? 왜 11만 먹 냥?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해, 라빈아 진짜? 이거. 고 고수맛이지 내가 있잖아 너가 옛날에 기억이 없나? 우리 타코먹으러 갔는데 다로수께서 아, 고수 되게 야, 좋아한다고 아이고, 아 응. 내가 고수 좋아한다고 그랬다고? 아니 아니 내가 고수맛 좋아한다고 했더니 야 우리 할머니는 김치랑 아, 같이 어, 드신다고 <웃음> 그랬잖아 그래서 나그 말이 뭔지 알겠어 미쳤어 <웃음> <웃음> <웃음> 거의 고수 미친 상태 갑니다 어디요? 저초록색저 애기 가고 오는 거잖아. 어. 아, 여기도앉혀놓게 어. 어 네. 이, 이거 너무 예쁘다. 자, 가자! 가세요! 나가실 수 있는 거 맞죠? 나갈 이 친구. 수 있어요. 앉아보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본 일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초대받 일이야? 응? 아빠랑 출장 갔을 때 얼마나 엄마가 <웃음> 하는지를 꼭 알겠어요. 독방 유가의 삶. 아, 그렇게 심각하게 초대볼 일이야, 라비나 뿌뿌 응? 안 해, 뿌뿌 이런 거안 하? 소리 나잖아, 나비나. 소 나는 거 이모 알려줘. 지금 영어해. 라비나왜 영어해? 미국 거 왔어, <웃음> 아, <씨> 미국 거야. <웃음> 짜증나게. 이것도 노래다. 돌아가나? 아닌가? 음, 얘가 아니, 얘가 돌면서, 아 얘가 이렇게 도 갔다 쏘아죠이 놀이기구는 이름이 뭔가요? 소서입니다. 아 소서, 나 소서 알지? 내또 어... 네, 소서 알지? 플라이. 소서 알아, 진짜 알아 소서. 이거 소서 버전이 응. 나는 다른 걸본것 같은데? 여러 개 있지 않아? 이거 하나야? 소서가? 뭐, 얼마나 여러 개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 나딴거 봤어 이거 말고 소서 알지? 소서 필수템 아닌가요? 소서? 라비님! 그쵸? 소서는 필수템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아이고, 야, 내가 봐도 재밌겠다 야 이런 거는 진짜 맨 처음에 저거 타면 이제 좀 무서워해 아 너무 막 뭐가 많으니까 잘닦고노는 거지 이제 이거 원숭이 완전 고커 이건 뭘까? 라빈나 이건 뭘까? 어고들고 미영 미영 미영 미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붕어예요 나는 붕어예요붕어예요네부어이왜 대박템에 여기 앉는건가? 보여줄게 부어어 그냥 샴푸 받는거잖아 이게 대박스에 따라서 이게 제일 많이 좋 이렇게 쬐끄맣게 하니까 어. 좋아 나이? 이 샴푸이자의 이름은 어. 뭔가요? 샴푸이자예요. 아아 <웃음> 수찬에 샴푸자라고 치신다. 아 진짜? 아가가 목욕하기 위한 샴푸이자입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되게, 되게 관심, 관심 있을 거아 샴푸자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꽤있다니 샴푸이자 제가 처음 봤어. 어. 근데 여기가 제일 작을 때 개월 수 하는 거고 요 칸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5,6색까지 쓸수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좀큰 애도 할수 있겠다 머리 여기가 받혀가지고꼭 미용실에서 머리 감아주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인데 공부하네 어른들이 앉아도 된다고 뭐라고요? <웃음> <웃음> 상품이 잘 어른이 앉아서 감아된다고아 <웃음> 이렇게 뭐 앉은 키가 작으신 분은 괜찮겠네요 <웃음> 아 핑크퐁 노래 필요한 거 이것도 가져와야 돼요? 아기 애기, 핑크퐁 노래 왜 필요하지? 노래를 이제 따라 부르면서 애기가 정보적 안정을 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건가? 네. 벌렁 피폭풍이 아니에요. 아이 흉구 아닌가요? 네. 근데 귀엽다 인형. 예, 응. 물총도 돼. 아, 그쁘다 아, 귀여워, <웃음> 진짜 귀엽다 이거. 힘적주라고 어. 하는 것들은 독일 건데. 아, 뭔데 이름이? 여기 슈나블. 아, 슈나블. 네. 이게 애기들 중반이 하기에 이제 딱 보면 알 거야. 왜? 음, 왜 좋아? 아기들이 이제 애기는 아직 힘이 조금 덜하니까 하닥 넘어지수는데 아, 뒤를 딱 받쳐주는구나? 아, 그러네. 우와, 이거 짱이다! 목가 약간, 오 좋은데? 그리고 이건 이케아 건데 얘는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이거 9,000원이에요. 이거 뭔데? 그냥 욕조? 어, 이케아. 얘는, 근데 얘는 뭐고, 얘는 뭐야? 한번 씻고 다시 한번들어가는 입욕하는 거야? 이게 아아... 너무 귀여워, 저 음. 인형. 나비는 그걸 먹는 데서 이루는 사안 보여줄 수가 없어. 그니까 <웃음> 너무 심지에 나비는. <웃음> 어, 좋아. 이렇게 <제가> 집중할 일이야 <웃음> 지금? 응 sure. 예 that... oh, 좋아서 자. Ja, 나는 자꾸 뚱뚱한 주전자. 다음은 오른손으로 해요. 이 보이 영아 그래? 어 일단 향 제일 재밌는데. 유도 영상에 해가 아 진짜? 응. 서나는 거를 아, 아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 음, 음 좋아. 여기는 어디지? 어 틈틈 쌤 저기요 저기. 저기 공룡 알과. 알짜고 있는 거 보니 여기는 공룡 마을인가 봐. <웃음> 그러니 <그럼 우리 웃음> <웃음> 잘자 잘자 여기서잔잔잔잔잔잔나잔잔잔송잔잔잔잔잔잔잔가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데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자장잔가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